반가 네. 저희 저번주 현장 답사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재밌었죠? 오늘은 어디 갈게요? 짜잔! 네. 법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입찰하러 법원에 왔어요 그 중에서도 3월에 새로 입주한 따끈따끈한 동부지방법원에 왔습니다 여기 문정동 법조타운이거든요 네. 거기에 딱 이렇게 넓은 부지에 네. 법원이 새로 네. 오픈을 했는데 와 오늘도 사람이 꽤 있었죠? 네 오늘 하나 입찰을 했는데 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퇴차를 했어요 퇴차의 여신인가요? 어, 어. <웃음> 아니요 저 민원의 여신이랍니다 <웃음> 제 민원을 끝장나도 잘 놓거든요 퇴차를 <웃음> 해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한테 여기 동부지방법원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법원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법원에서 오, 우리 실수한 것도 꽤 있었잖아 항상 좋은 얘기만 들려드려서 사실 조금 힘들었던 저희 얘기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리얼 정말 네. 네. 실은 덥다 힘들다 네. 아, 개성 있게 지었네. 음. 저앞빠씨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테라스이 오, 늘생리오 맛있겠다. 어, 맛있겠 그래, 이거는 많이 먹는 건내 많이 먹는 거 같아. 어, 장점이 먹고 싶어. 이거랑 마어 어, 역차라 음! 음! 상큼해! 기름 간 죽이 안 음! 나게 하는 완전 맛있 응. 근데 오늘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건데 공매도 하고 임대사업자로 그,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거에 솔직한 얘기 같은 거 그... 고추, 리얼 포크? 네 진짜 리얼 포크 솔직히 강의할 때는 된건 좋은 얘기 하고 뭐. 그쵸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커스 응. 맞추는데 꿈을 줘야 되니까. 실은 들지 않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뭐가 응. 그렇게 힘든가? 응. 왜냐면 힘든 것도 되게 모해를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음. 뭐 저희 그 댓글만 봐도 격맨 보람 된다는 댓글이 아픈 척 하기잖아요. 너네들에서 이런 거왜 왜냐라는 식의 얘기하고 그런데 솔직히 나도 좀 쓰면 응. 좋겠어. 나는 진짜 돈잘 버는 사람을 그래. 하루 일당 세고 막돈모으고 하루에 뭐 잠깐 남았다고 100만원씩 버는 사람으로 진짜 게임 다면 같아요. 그러면 뭐 힘들게 해, 힘들어. 뭐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 그냥 돈을 잘하는 사람한테 수술을 맡겨서 그래. 좀 하는 음. 게 낫지. 맞아. 그게 안 되니까. 네. 미래를 위한 저축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미래에 준비하기에 오메가 어. 토익으로 할수 있으니까 아. 솔직히 말하면 고대 아유 맞아요 고대 고대 음. 이게 입찰한다고 잘 악탈되면 잘 못했는데 입찰을 하면은 악탈로 이거의로 뭐 20% 잘 돼야지 잘 그죠 어. 어. 잘돼야 저희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2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음,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5번에서 4번 네 정다 있잖아요. 4번도 네 거의 2등, 3등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위를 보고 들어가지고 우리는 여러 번 했으니까 매번 2등, 2등이잖아 요새. 음. 괜찮아 이게. 아, 정말. 그저께 <웃음> 성적한 것도. 또 2등 했어요 2등. 솔직히 저희도 경매 입차에서 실수한 출도몇번 있고요. 입차 고증금 날린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입찰 보증금이 소액이었어요 147만원 1470만원 짜리였는데 많이 유찰이 됐고 되게 작은 시골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1470만원 짜리는 그특수물권이에요국정 재산권 물권이고 대지만 받아서 건물을 올릴 게 아닌데 협장을 해야 되는 건이에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될것 같고 싸움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1십7만원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뚜껑을 거로 해보고 싶어서, 쫙 건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에못 해봤는데, 마침,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음, 어, 저는, 우리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금액도 빼기고 하니까, 그냥 공부할생 치자. 하고서 테스트 한 거죠. 근데 공부 이 정도로 하면 양호한 거예요? 그 음, 양호한 거지. 이번 주에만 우리가 본본점분 날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이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상가야, 상가. 상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고요. 근데 고 임대가가 좀 투명해요. 그게 그 이렇게 딱 나와있는 임대가랑 실제 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 못하고 낙찰을 받았고. 이분도테나타나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패찬한 사람들도 많아요. 패찬한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분한테. 음, 인기 물건이라서 음. 입찰자가 말하는데 이분이 낙서받고 응? 보니까 실제 본인이 예상한 임대가가 응. 절대 안,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 네. 음. 전에 잘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음, 하신 거죠, 못 하신 거죠. 상관은 거기영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번에서수가 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은밥 아. 먹어요 밥 먹으면서 여기 저희 사실 경매에 보러 왔는데 벌써 어떻게 돼요? 네. <웃음>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알력이 네. 깨지는 분도 있어요 한번 은 너무나 물어보는 음. 거지 뭐 음. 음. 어쨌든 그런 낙타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음. 그렇게 볼 때는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건매 파션팅에서 돈 주고 하기로 하자.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모르면 차라리 돈을 주고 하던가. 당 있는 일인데 또 입찰금을 음, 잘못 써서. 돈을 하나 더 붙이고. 공공 하나 더 붙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웃기죠? 돈 날리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고요. 음. 돈을 안 날려도 힘들기는경마가 아닐 힘들게 힘들 수도 없겠죠. 저희는 이제 투자금이 많지가 않아서 지방 물건이 많은 편이에요. 지방 물건은 주로 이 임대 수익을, 월세 받는 거죠. 그럼 월세, 이제 사람들이 월세 받는 게 좋겠다. 음, 가만히 있어도 막 매달 막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관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월세 수익이 많으면 사람을 쓰겠죠. 뭐 입주 청소, 평당 만 원. 음, 20평이면 20만원, 8 0평 30만원이에요. 예, 근데 월세 수익이 한 달에 20,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한 달치를 다 청소를 시키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오테이션 되면은 청소든 뭐든 해내버리요 정리를. 그거를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은 마음번 먹고 가는 거죠. 한 물건에 1년에 한두 번 가긴 하지만 물건이. 한 물건은 음, 짜잔한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음, 짜잔한게 많으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청소 나가는데 고의집 청소를 하는 건데 음. 이번에도 동해 조건이 있어서 갔어요. 4년 동안 남자들만 살던 집이었어요. 음. 도배를 시키고 이제 제가 청소를 좀 해야겠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와. 죽을 뻔했어요. 그서 밥을 못먹었어 <웃음> 밥을. 뭐 그래서 거기 닦다가 물못 닦는다고 해서 거기 갈았어요. 갈면 되지. <웃음> 닦려고내 노력한 거는 안 보이는 거지 <웃음> 저는 그 시간에 저쪽 집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었어요 예직 지우고 머리 음, 있는 거 저는 어, 저쪽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고 얘는 여기 경기 닦다가 경기 갈고 있고 <웃음> 그런 거 뭐, 같아 그렇게 괜찮다. 몸은 어쨌든 몸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몸이 힘든데 뭐 괜찮게 소득이 되면 살볼 생각을 하실 거고 음, 음. 네, 그렇게 하는 음. 거에 비해서 별로다 싶으면 안할거라말죠 근데 두 분은 괜찮으니까 한 거잖아요 네 할만해요 우리 기준에 네, 할만해요 이 정도 두 분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거다 네네그안 그러니까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다 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입국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응. 처음에는 한분이라도 아껴보려고 다 했거든요 그치. 도배는 정말 하지 마세요. 도배는. 도배. 아, 도배까지? 장판도 깔아요. 도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도배, 도배 천장 하다가 어... 죽은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장판 제가 깔다가도장판에 깔렸어요. 장판이 <웃음> 얼마나 무운지안전이 있단 요 근데 도색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게 어, 재밌어. 어, 다 해보니까. 이제는다 사람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순서로 이게 되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거 고생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해서 경험이라고 생각을 어. 하죠 네. 근데 진짜 고생이냐고 물어보면 이런 거는 나는 그나도 고생이라는 게안 어, 느껴야죠 안안 그럼 진짜 고생 음. 아까 진짜 고생은 돈 고생이죠 네, 네. 돈 고생 마음 고생 네. 음. 돈 돈, 돈을 맞추느라도돈만고금납부할 때, 이게, 이게 낙찰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낙찰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장금 맞출지라고 고민하면서 입찰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 돈이, 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돈 없죠. 돈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면서 하는데, 결국 낙찰이 되면은, 좋으면 고민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적금 저거를 땡겨서 여기 있는 보험을 땡겨서 뭐 이런 식으로 잔금 맞추면 힘난아요 결국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막 아, 카드로. 카드로. 카드로 취득세도 현금으로 해서 이금 낳고 잖아요 동사공이었었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웃음> 카드로 할 할부로 <웃음> 네. 막, 막 그렇게 하면서 잔금 낳고 하기도 했죠. 네. <웃음> 그렇게 맞췄는데 애가 또 월세가 안 네. 나가 <웃음> 죽음이지. <웃음> <웃음> 빨이나가던가뭐 그 전세도 월세도 뭐가 나가야지 그우 납치하고 회수를 해서 이자 나가야 되는데, 응 하는데 이자 같은 거 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게참 힘들 힘들어요. 이게 다 자기의 돈의 주머니 주머니에 돈을 충분하게 하는 게 겸연한 사람들도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장을 음, 리스크를 안고 하죠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수익을 낼수 있고 부동산은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일이니까. 물건 찾는 거, 방금 맞추는 거, 음.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물건도요, 그냥 뭐. 네. 이사람들로 물건 어떻게 찾는지 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편 찾아요. 되게 웃긴 게. 되게 디테일하요 30분 해놓고 물건 못 찾겠어요. 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응. 지금. 하루 30분 해놓고 물건 못 찾죠 당연히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30분에 거기서. 오늘 물건 찾을 수찾줄수는 사람 나와더라고 저희는요 백사장에서 모래 모래 사장에서 예쁜 물을 찾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예쁜 물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또 그거 없네 아, 여기 하고 딴데 간단 말이죠. 아, 참. 음. 음. 또한 자리에 앉아서 잠깐 자리 비우잖아요 음. 그러면은 내가 또 어느, 어디까지 느어 얘를 집중했는지 이렇게 순서가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음. 얘랑 얘랑 개, 개 차이가 조금 나면 여기서 또 진주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얘를 봐야 되는 음. 거예요 정말 집중을 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찾으려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해야 돼 아무리 얘를 빨리 본다 우리는 이제 빨리 보지만 빨리 본다 하더라도 절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돌리지도 않고 물건 없다고 음. 휴대 달라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끔 막 진짜 물건 괜찮은 거 있어서 이거 한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찾고 싶다가 너무 괜찮은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신뢰해주면은 네, 네, 그게 네. 얼마나 힘들게 찾는지 잘모르더라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음. 모르고 그냥 그냥 한번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웃음> 하시더라고요. <웃음> 네, 아시죠? 예.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틈만 나면 샀죠. 효부님은 틈만 나면은 이거 보시잖아요. 저는 틈만 나면 샀거든요. 네. 거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에 안 나올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틈틈이 계속 보는 거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딱날 잡고 나를 찾아야지. 이런 것까지. 그렇기도 해요. 그랬으는데그래서면 틈틈이 찾는 편이에요. 네. 오늘 날잡고 찾는 편이에요. 막 그렇게 열심히 틈틈 그 중에서 공을 들여서 응. 찾았는데 폐차라고? 폐차라고 어? 음. 그걸 또 해야 돼 짜증나는 음. 상황에서 또 해야 되고 맞아요. 또 폐차라고 음. 됐는데 잔금 납부 걱정해야 되고 잔금 음. 아, 음. <웃음> 납부 했는데 뭐 세입자고 나가면서 화장실 막청소해야 되고 해야.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뭐 짜증나게 그럼요 집값 떨어지면 네, 뭐. 기다리면 되고 그냥 뭐. 네, 어. 네, 감당해야 돼 어. 아, 아, 근데 그 보통 그걸 또 당일날 왔다 갔다 해야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학교 가자마자 출발했다가 동네까지 2 시간, 반, 세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 집에서는. 자, 캐서 청소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죠. 그런 것도 힘들어요. 절하 힘들어. 었어요 미안해. <웃음> 힘들어 안 그러고 보니까 난 되게 힘든 사람이네요. 몰랐네.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 페인트 하는 것도 힘들지,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때까지 와서 애런바꾸는 것도 힘들지, 돈도 없지, 물건도 못 찾지. <웃음> 나 되게 힘든데, 나 거의 오늘 알아. 힘든데 사람들은 언니가 굉장히 안이 들고 음. 어, 여유로운 워 자. 난 내가 힘든데 나도 몰랐는데. <웃음> 그러면은 좀분하시고지 좀 일적으로 좀 약간 스커스가 맞춰지면 그 외에 안 들어오는 타입인 같아요 네. 그냥 힘든 일 하는 것도 잘보르는것나 네. 내가 힘들 지 몰랐다니까요 지금 어? 그렇게 빡센 어? 시켜보기 좋지 않아요 되게? 일 잘해요? 일을 얼마나 나하는데 힘들 좋아 갖고 더럽고 무서운 걸 언니한테 시켜 <웃음> 누가 그랬어? 몰라 <웃음> <웃음> 그걸, 그걸 안 챙겨주시면 어떨게요? 나 몰랐는데 언니 벌레 무서워 내가 벌레 같이 여쭈어 나 벌레는 못해 저는 <웃음> <웃음> 명도 할 때도 니다 명도 낙찰가주면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야 되잖아요 휠척파죠 휠척요죠척파는데 저는 낯선 사람하고 응. 얘기하는 거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남편나해 같이 던가전 남편이 별로 안좋아해요 어. 예, 예. 근데 또 나쁜사람과 나쁜얘기 해야되잖아요 별로 안좋은얘기 그래서 명도할 때 항상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쁜사람과 별로 안좋은걸로 처음 만나고 너무 불편한거죠 어. 명도할 때 불편해서 언니가 많이 난 얘기가 안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언니는 만나서 얘기하는걸 잘해주고요 뭐 서류나 서류를 음. 보낸다던가 아니면 전화로 구축한다던가 뭐 이런얘기는 제가 나눠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다행히 저는 제가 어려워하는 걸 언니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서 연구하러 갔더니 식탁에 식탁이딱 놓여졌대요 근데 그게 옆에 딱 놓여있으니까 집회 가는 날인데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이걸 걱정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해 그래서 집 밖으로 일리 해서 밖에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 집회 가는 딱 아닌데 집회 안는걸보딱보고 벗고 서 얘기를 하고 그런 비슷한 거는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줌마가 빨개 벗고서 아줌마가 빨개 고 저기서 흠척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빨개 벗고서는 막다 벗더래. 격차 불렀게. 격 불러서 막과만어서 맘대로 해! 고치마 한아 눈발이야! 목까지 다 하셨네! 다마또껴하 있었나보다. 아가씨가 그랬어야 <웃음> 진짜로 마음 아픈 사 있어요. 진짜 마음, 마음 아플 만한 사람 과는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웬만면 피해 다 그냥 내가 정말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이 있어요. 막힘 없고 돈 없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 너무 나이 많고 너무 어리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거는 안 해요. 그런 사람 하면은 정말 힘들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힘든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점부 상태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를 하기에 아, 너무 아, 뭐 어려운 사람들이라 네. 생각하면 안하면안 네. 안 하면 네. 그거 말고 그냥 자기 네. 네. 돈을 다 썼거나 아니면은 네. 자기 잘못을 내고 아, 네. 그런 일 그게 다될벳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미 위주로 하는 거 진짜 막 마음 아플만한 거너편해 그러면 즐겁게 득할 거요 <웃음> 나그거 컨셉 안봐아서 못하겠어요. 딸내야 하는 거. 컨셉 <웃음> 안맞자 <하죠>. 힘들었지 모르는 슈퍼 컨인데 나는 오늘 내가 처음 힘들었다고 알았어. 나 진짜 힘들 때도 힘들어도내 생각 안 했는데. 힘들지 않은 때도 힘들다고 그나 <웃음> 진짜로 몰랐네. <웃음> 그건안 되겠다. 고생이요.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안 되겠네. 음. 진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이깎아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게왜수야 그렇게 해요.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좀 고생스럽게 나라가지고 보기에는 좀 부티가 나 보이는데 정말 고생스럽게 자랐거든요, 저희가. 거 어, 어, 부티가 부티가 <웃음> 보이는데, <우리? 웃음> 너무 마무찾기만한거 아니에요? 어, 정말. 부티 나보이는데 여기? 나도 부티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웃음> 일단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총통 얼마 정도 있어야 경매할 수 있어요? 네. 뭐 일단 천만 원, 천만 1000, 원 있어야 되겠지? <웃음> 시작을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음. 근데 그게 오로지 자기 전혀야 되는 거죠. 아까 주식 말씀하신 것처럼 끌어와서 하는 음. 거는 안 돼요. 되고 그걸를다쓸수 있을 만한 어. 거 어. 어. 어. 네. 그래서 고걸로 시작을 해서 잔금은 이제 살짝 끌어와서 잔금 맞췄다가 또 어.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음. 처음 시작은 최소 만천에서삼천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낳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쌓이고 앉아있는 전세도 조금 있었고 어. 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에 해어 환급금 있잖아요 영어 보험도 많이 들어가 어, 그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끌어서 이렇게 유통을 사고 했죠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어딘가에 묶여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냥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쓴 것뿐이 음. 거든요큰 그 돈은 아니었죠, 그거 맞죠? 그 천만 원갖고할 수는 있지만 고생을 더 많이 해요. 야 그렇죠. 돈이 안 되면 네.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고생을 많이 하죠. 음. 네. 네. 낡은 네. 거 받아야 되고 작은 네. 거, 먼거고생스럽두 번은 지방 물건이 많다 그러면 서울 뭐, 도권보다는 부동산이 떨어지면 거기 먼저 떨어질 거예요. 지방. 그냥 싸서 부동산 싸다가 지금 떨어질 수는 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은 원래. 자식이 많으면 모든 자식이 흥분하지 않아요. 몇몇 자식만 잘려들게요. 음. 일단 자식을 많이 못 보네요. 아, 너무 많이 힘들어. 좀 잘라낼 만 정도면 좋겠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잘라내는 걸 내려놓고 음. 아, 좀 이별을 보내고 <웃음> 하고 있지. 그러 <웃음> 아, 이제, 이제 정리하는 거. 정리 좀 하고 있어. 싶었어요. 이 형제도 조금씩 하고 하나를 뭉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주거용보다는 조금 다른 좀으로많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오늘 프리아나하우스 촬영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컨셉이 잘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은 많이 갔는데 촬영분은 많이 안 나와서 그래좀 아쉬워요 그래도 네. 다음부터 더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만들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엄청 덥네요